안녕하세요 초보왕이에요 매일 저녁 6시에는 초보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쉽게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초보왕 자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디테일하고 깊은 골프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옥스윙 아카데미에 관심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되게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될거예요 제가 오른손 스윙을 하는데 있어서 스몰 미들 빅스윙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공 위치는 어디라고 그랬어요? 어, 맞아요. 가운데에 놔야 된다고 그랬어요. 왜냐하면 선수들이 쫙 돌아서 때려서 맞출 수 있는 데가 왼쪽인데 우리는 아직 그런 능력이 없는데 이 공을 갖다가 느닷없이 거기다 하라고 하면 그게 됩니까? 안 되죠? 그래서 오늘은 어, 공 위치가 가운데인 건 우리가 해봤잖아요. 그런데 가운데에서 공을 때렸더니 공이 자꾸만 왼쪽으로 가요.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. 근데 공의 위치는 다 정답이에요.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게 공의 위치의 정답인데 한번 테스트 한번 해 봐야 될거 아니에요. 그래서 정말 재미있는 시도 오늘 해볼 겁니다. 기대하시고요. 지금 바로 시작할 테니까 눈 크게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공의 위치를 오늘은 제가 바꿔 볼 거예요. 공의 위치를 바꿔 볼 건데 어, 오른손 스윙을 할 때는 가장 왼쪽으로 놓여야 되는 게 중간이에요. 근데 지금까지 우리 어, 스몰스윙, 미들스윙, 빅스윙 하면서 중간에 놓고 쳐봤죠? 그랬더니 옥 선생이 딱 약간 옆에 보세요 하고 치라고 했더니 공이 어떻게 가요? 왼쪽으로 싹 이렇게 돌죠? 그런데 초보하은 뭐라고 했어요? 아 신경 쓰지 마세요. 괜찮아요. 그거 다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. 그러면 오늘은 어떤 연습을 해볼 거냐면 이 자, 정면에서도 보여 드리겠지만 공을 갖다가 지금 가운데 놓고 친단 말이에요. 드라이버를. 근데 이러한 이론은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. 초보 왕 또는 옥 선생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왜? 저는 여러분들의 아픈 곳을 알거든요. 근데 오늘은 진짜 신기한 체험이에요. 완전히 공을 오른발 안쪽에다 둘 거예요. 여기다 두고 치시라는 게 아니에요. 이때 어떤 느낌인지를 알아보자는 거예요. 아셨죠? 자, 그러면 자, 우리 스몰 스윙을 해도 되고, 미들 스윙을 해도 되고, 빅 스윙을 해도 돼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스윙을 하되, 공을 오른발 쪽에 다 두는 거예요. 그러면 와, 이거 진짜 어떻게 맞춰야 되지? 근데 이때도 공을 약간 측면을 치겠다고 봐야 됩니다. 자, 그때 이때 손 위치는 오른발에 두면 은 이렇게 손을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똑같이 무조건 그립은 왼쪽 허벅지. 절대 왼쪽 허벅지의 법칙을 지키셔야 됩니다. 아셨죠? 그래서 공 오른발 쪽에다 두고 그 다음에 왼쪽 허벅지 이때 드라이버를 치는데 있어서 헤드를 이렇게 세워야 되나요 라고 질문한 분들이 있는데 세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래봐야 약간 열리니까 왜 어차피 우리는 드로를 우 치게 돼 있어요 자 갑니다 이 상태에서 자 스몰 스윙 젖혀 때려 접어 펴 그랬더니 공이 오 신기해 우와 오른쪽으로 나가다가 들어와요 와 완전 신기한데? 그리고 무조건 우리 교과서는 이렇게 왼발 쪽에 다 두라고 했는데, 야 초보왕 옥선생은 오른발에 다 두래요. 그럼 실제로 이렇게 평생 치게 하겠어요? 아니에요. 여기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여러분들의 공 위치를 찾게 해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지금까지는 딱 가운데 놓고 때렸더니 딱때리 가운데로 가다가 싹 왼쪽으로 가가지고 아 너무 왼쪽으로 가요. 이거 스트레스예요막 그랬는데 공을 오른발 쪽에 놨어요. 오른발 완전 안쪽. 소위 말하는 뭐 어프로치 그런 위치일 수도 있지만 이때 헤드를 갖다 너무 닫아놓으시면 안 돼요 그대로 놓이는 대로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공원 그 측면을 보고 보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또 오른쪽 으로 가다가 오 오비 날줄 알았더니 싹 들어온다 그렇죠 이게 들어와요 아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 오른쪽으로 날아가면서 들어와도 되니까 오른쪽으로 나 밀려도 되고 여러분들이 계속 측면 보고 계속 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 계속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. 또 오른발 안쪽. 와 이건 뭐 필드에서 써먹어도 되겠다. 딱 하면서 탁 측면 보고. 자, 근데 죽을 줄 알았는데 와 신기해. 또 들어와. 어, 뭐지? 드라이버를 어떻게 오른발에다 놓고 치지?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근데 실제로는 아. 어... 초보왕이 오른쪽에다 두고 치세요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. 오늘은 오른쪽에다 두고 치는 걸 하지만 다음 시간에는 오른쪽에서부터 쭉쭉쭉쭉 오면서 내 위치를 한번 찾아보자 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메시지거든요. 하지만 이걸 갖다 벌써 바꾸면 안 되고 일단 오른쪽에 있는 걸 과감히 쳐보자. 오른쪽으로 날아가더라도 자 놓고 놓고 쭉 쳤더니 와 이것도 가운데로 들어와 참으로 신기할세. 이렇게 해서 이 스윙을 해 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치고 그냥 멈추지 말고 치고 여기서 치고 네. 버티는 그냥 막 이렇게 내려와서 그냥 멈추는 거 말고 이런 연습 또는 습관을 꼭 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공 오른쪽에 있는데도 살릴 수 있죠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너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골프에 대한 편견 초보왕은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공의 위치가 여러분의 공이치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편한 스윙이 여러분들의 스윙이라는 걸 알려드리는 사람이지 아니요 됐어요 공 왼쪽에 두세요 자꾸 그렇게 빼세요 꺾으세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그럼 저한테 그래 그럼 뭐 절대 스윙이고 그뭐 태풍 스윙을 왜한 거요 그 중에 가장 편한 스윙 하나 찾으라고 그 중에 가장 편한 스윙 하나 막 꺾어들어 떨것보다 피니시 그 중에 가장 편한 거 찾으라고 여러분들 스윙 모양 만들라고 아, 또 이렇게 치면 어때요? 오른발에다 두는데 이게 렇딱 보고 이렇게 쳐. 아, 이렇게 쳐 살릴 수만 있으면 되지. 저는 스윙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. 나에게 가장 편한 스윙이 가장 아름다운 스윙.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스윙은 공을 살릴 수 있는 그 스윙이 가장 아름다운 스윙입니다. 아셨죠? 다음 시간에는 이 공을 좀 옮기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초보왕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